테스트 차끼리는 초월은 안되죠? 아 어, 원래 안되는데 네 너무 느리면 추월이 되나요? 근데 <웃음>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네 <웃음> 맞아요 잘봐가지고 네 너무 반바퀴라가지고 네. 그러가나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한 바퀴 네. 돌고요. 사실 달리는 것보다는 오일 그걸 느껴야죠. 아 무적이 <웃음> 틀려져 가지고. <웃음> 달려야지. 아, 근데 너무 짧은 기간에 달리면은 어. 사실상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느, 느껴봐야 되는데. 음... 브레이크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라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아, 까데 타셨나요, 그거? 아, 전 여기 주행해 봤어요, 한번. 예, <웃음> 네, 원래 그 트랙데이로 여기 주행을 한번 해봐 가지고 네, 코스는 대충 좀 이가였어요. <웃음> 아, 네, 네. 인스트럭터도 같이 옮기나요? 인스트럭터도 같이 옮기시나요? 아 드라이버만 옮기는 거요 고맙습니다. 저희 먼저 출발할게요. 준비되셨어요? 네, 잠시만요. 네, 네 준비 다 됐습니다. Evet <gülüyor> 저기 휴관분 입구로 들가실게요아 지금요? 네. 지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하이바 하나 저 주시면 되시고요. 네. 스티커 투표 앞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.